행복한 시간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소한 혹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대체로 어렵지 않게 극복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힘든 시기에는 같은 문제도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는 데 있었습니다. 부부간 힘든 시기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시댁과 처가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투자에 실패했습니다. 물론 성공한 투자도 있었어 2015년 구매한 부동산이 2억가량 올랐습니다 하지만 2018년 초 시작한 암호화폐 투자 실패와 2018년 말부터 시작된 주식 폭락으로 1억여원 다량 손실을 보았습니다 빠듯한 살림의 엄청난 사건이었고 손실 액수 그 자체도 문제였지만 그로 인한 심리적 피폐가 더 힘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보면 주식도 코인도 폭락해 있으니 하루 의욕이 안 생기죠 자연스레 다툼이 많아집니다. 이게 수개월 지속되면은 다툼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입만 열면 서로에게 좋은 말이 안 나오죠. 그러다 보면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서로 입을 굳게 다물고 문제가 더 악화될 것을 알지만 똑족한 방법이 없기에 잠시 외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와 동시에 굶어 있던 저희 집안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곤란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장인 장모님께 큰 신뢰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폭발하는 아내를 달래야 했지만 우리 상황 자체도 지옥이었기에 방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하던 일들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밥을 먹고 같이 밤에 영어를 보고 산책도 하고 맥주 한캔 하며 일과를 얘기하던 기존의 활동들이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줄어들어갑니다. 반년이 지나자 우리는 서로 얼굴 마주하기를 피하는 하우스메이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서로 대화를 시도해보기도 했고 서로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논의도 해보았지만 서로가 마음의 여유가 너무도 없어서 상대에 타들어가는 속을 들여다볼 여력이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자포자기하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안될 사이였다. 왜이 사람이랑 결혼을 했을까? 서로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 자연스레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정신이 번쩍 들게 마련입니다. 중간중간 정신을 차리고 관계를 되돌려보려 하지만 역시나 서로의 마음이 같지 않고 상처는 깊어서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래 같은 단발성 결심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서로 나가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원래는 없던 친구가 왜 일이 많아졌는지 어제는 이쪽 친구 오늘은 다른 친구입니다. 처음에는 누굴 만나서 몇시까지 있겠다는 얘기를 하더니 그것조차 없어지고 아내를 집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멘탈이 무너져서 신경을 돌려줄 무언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마침 스타크래프트에 다시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집에 늦게 들어오면 스타크래프트에 매진하는 저를 초점 없는 눈으로 수초간 쳐다보다 말없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저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식사는 각자 해결하게 되며 저는 아내가 싫어해서 수년간 먹지 못했던 파스타와 돈가스 그리고 인스턴트를 이 시기에 원없이 먹었습니다. 자연스레 집에는 신경을 덜 쓰게 되고 세탁물이 쌓이고 집은 점점 엉망이 되어 갔죠. 그러다 스타도 지겨워지고 너만 친구 있냐 나도 있다 라는 마음으로 친구들 전화 다 돌려서 나을거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당구도 치고 간만에 술도 늦게까지 마시며 이제는 마음을 서로 놓게 되었습니다. 서로 헤어지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현실적 방법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3일째입니다. 외도는 아닙니다. 그것은 이유를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질 않습니다. 첫날에는 그저 흔히 있는 술자리였겠거니 둘째 날에는 어디 친정에라도 갔나 했지만 둘다 아니었습니다. 들어오는 날 물어보니 여행을 갔었다 합니다. 아내가 없는 동안 여러 생각을 했고 그 시간 동안 나는 아내가 그저 내 시야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많은 위로를 얻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아도 같이 하는 일이 없어도 그저 한 공간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아내에게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당신 생각은 알겠어. 하지만 당신이 오늘부터 우리 아무 일 없었던 사람으로 전처럼 돌아가자라고 말한다고 그게 될 리가 없잖아? 말은 너무 각시에 쌉니다. 말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스타도 그만두고 식사 준비를 혼자 했습니다. 변화된 제 모습을 먼저 보여주기로 마음을 먹고 나니 다행히 나와서 먹어주기는 합니다. 청소도 밀린 딸래도 돌리며 재활용도 매일 비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영화 보러 가자고 산책하자며 맥주 한잔하자고 권유하였습니다. 주로 차갑게 거절당하지만 거절의 농도가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1년이 넘게 남처럼 살았던 우리였기에 당장 달라질 수는 없지만 저는 노력해서 다시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때때론 귀찮기도 했던 부부가 함께하는 일상이 이렇게나 관계 유지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일인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제 결혼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전보다는 더 나은 남편이 될 자신은 있습니다. 행복을 지키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을 앞으로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